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 고품격 전문 야미 채널, 야매 채널 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컨텐츠에 이어서 그 버블 엔지니어링에 대한 그 2탄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언어 공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예로 시대 고칭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보자면 여자들이 난뭐 동서 아가로 아랫사람 취급받는다. 시동생에게 아가씨 부르는데 남편은 왜 처형이라고 부르니까 이상하다고 여자들이 뿔났다고 불났다고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 돌았어요. 그러더니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의 그 얘기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신문에서도 아주 자극적인 종년이래요. 종년. 응? 종년이라고 하면서 아주 자극적인 기사를 씁니다. 그러더니 작년이었죠. 2019년에 다 대대적으로 뭐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추석쯤에서. 추석쯤에서. 추석 쯤에서 추석 쯤에서 추석 때그 십구 대간의 갈등 부추기는 게 하나의 기사의 트렌드화로 되 있더라고요. 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더니만 이게 결국 정치 논쟁으로 다뤄지고 국가에서 나서서 정부도 이런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가족 호칭의 성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에 발벗고 나섰다. 역시 여가부가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한국 건강 가정 치는 건 이런 게 있었어요. 뭐 하여간 뭐 듣고 세나가는 되겠죠. 어. 이렇게 해서 뭐 한다고 합니다. 페미니즘이 확실히 정치화되고 있어요. 어. 그 예로 아까 이렇게 나왔죠. 호, 역시 호칭 문제로 어 공작이 시작으로 이제 정치 논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가만히 생각해봅시다. 뭐 시댁에서 호칭하고 뭐 처가에서 호칭 이런 게 과연 남녀 차별이 있었었나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시댁 코칭을 먼저 알아볼게요. 뭐 아버지 어머니야 뭐둘다 당연히 그 존칭하니까 뭐이게뭐 뭐 논쟁거리가 아닐건데 이제 그 다음 같은 학년에는뭐 형제 자매와 관련된 코칭이 있는데 자이 시댁이니까 요거는 남편 집에서의 그 남편의 형이죠. 형은 그 며느리가 아주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정리된 거예요. 다 보면은 어, 아주버니 형님 아주버님 뭐, 도련님 이렇게 해서 다 존칭을 하고 있네요 근데 존칭이 기분 나쁘다 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며느리들이 그 호칭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봐요 형한테 아주버니라고 하죠? 근데 형도 시집온 여자한테 그냥 막안불러요 꼬박꼬박 제주씨라고 존칭을 불린다 남동생도 도련스님이라는 소리 들은 대신 형수님이라고 꼬박꼬박 존칭해요 여 동생 보고 아가씨라고 하는데 어, 새언니라고 합니다 남자 보다는 조금 느낌이 약한데 어쨌든 그 여동생 남편도 그 집안 며느리한테 쉽게 못 불러요 아주머님이라고 존칭해요 어 존칭해요 어, 다만 예외적으로 시누이만 이렇게 올키라고올키라고 올키라고 그냥 평칭하네요 이렇게 부릅니다 요 케이스를 빼면은 다 며느리 쉽게 아, 안 불러요 그리고 아 누나 남편도 승낙이 쓰러지면 천억댁이라고 존칭해요 존칭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며느리가막 푸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는 막 하대 받고 시댁 식구들한테만 아주 존칭하는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잖아요 딴게 있나 봐요 테게만좀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데 그냥 여자들끼리는 그 나름의 또 규칙이 있는지 그냥 언님하면 이상하잖아 남자들은 깍듯합니다 어? 남자들은 깍듯합니다 자 그리고 처가 요청을 한번 봅시다 아까 그랬죠? 여자들이 왜 나는 아가씨 하는데 언니에게 처형이라고 처형에불러 하는데 그쵸? 봅시다 보니까 처가 호칭은 다처칭이야 대부분 같은 학결은 응. 아, 오빠 때문에 형님이라고 하네 응. 처형 처남 처제 응. 뭐 이렇게 하네요? 근데 처가에서 사위 호칭도 한번 생각해봐요 오빠한테 처남하는데 나 역시 매구씨라고 안 불려 어? 남자는 제수씨 해줘요 어? 며느리는 제수씨 해줘요 근데 사회한테 그냥 매부 그래 매부씨 안하고 남동생도 매형님 안해 매형 그래 여자들 제부씨 안해 제부해 여동생 형부님 안해 형부해 보니까 사회또 똑같이 평칭 써 대접 못 받고 있어 그런데 보니까 어 소방님이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어 보니까 오빠의 아내야 아어 그리고 또 남동생이 아내도 아주부님이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이분들은 나보고 존칭을 해주냐 생각해보니까, 오빠의 아내는, 시댁 식구잖아, 내가. 오빠의 아내니까 나는 시댁 식구 쪽이야. 그래서 존칭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도, 시댁, 시댁 용어로, 아주머니, 아주머님 이렇게 불러야 돼. 상호 존칭이죠, 시댁, 시댁 문화는. 시댁 용어 상호 존칭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남동생 아내도, 여기서는 나는 시댁 식구인 거야. 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나도, 그분한테 처남댁. 이렇게 존칭을 써줍니다 이렇더라고. 정리를 해보면, 시대 코칭은 상호 존칭이에요. 처가호칭은 상호 평칭이야. 어. 그니까, 시대표는 아까 있잖아요. 제수지 형수님, 이렇게 사, 그리고 도련님 아주머니 이렇게 존칭하고, 처가호칭은 제수 매부, 형부, 평칭해. 나, 나도 그래서 그냥, 어, 처남, 처제 이래, 평칭이야. 어쨌든 존칭이라는건 양반 문화예요 그상민 문화, 상대를상민 문화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상하게 시대가 다들 이렇게 말을 서로 어렵게 존칭하는데 왜처하고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말을 하는데 이제 대리싸위 문화라는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싸위니까 이제 좀 남자가 그쪽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편안하게 불러서 처가에서는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그걸 이렇게 남았다 이런 썰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유래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기 그시댁에서 자기가 존중 써주는 일 자기 존중받고 처가에서는 내가 평칭을 내 나도 평칭받아 뭐 쥐는 무슨 일방적으로 뭐 당한 거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웃기는 게 아가씨 하는데 시동생한테 아가씨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하죠 우울한가 본데 근데 젊은 여자들 사이에서 아가씨 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나? 어? 그 어? 노인들 어르신들이 아가씨 하면 어? 왠지 기분 나빠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아가씨를 존칭으로 생각 안 하나 봐 그러면서 자기 아, 손 아래 시누이 겠죠? 시누이 아가씨는 그렇게 억울해? 자기는 아가씨 소리 듣는 거 싫어하면서? 해서어 그리고 또 문제 는이게 나는 왜 시댁이라고 부르는 게 높임말 쓰는 것 같아서 시, 시, 시가라고 부르지? 그래서 나는 꼭 시가라고 한대 글쎄요 근데 시댁 처가하는 게 이것도 차별인가? 그쵸? 댁은 원래 높임말이에요 남의 집 댁, 어, 그때 댁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처가에 가르 붙이는 게 그런 이거는 또뭐 차별인가 생각해봅시다 과연 태그 응, 좋은 말이고 가가 나쁜 말인지 해서 제가 한문을 좀할줄 알아요 그래서 찾아봤어 그 뜻을 정리해보니까 댓그쵸 남의 집을 높여바르는 말 응.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대이 완전히 뭐 좋고 뭐 아주 쏙 높임말로는 아닌 것같아뭐 구덩이 미덩 유동 이런거 있고 뭐 터지다 찢어져 나쁜 표현도 같이 있어 물론 뭐 안정시키다, 뭐 벼슬살이하다, 뭐 이렇게 좋은 뜻도 있는데 나쁜 말 의미도 같이 있더라고요. 뭐 일단 기저적으로대 우리 문화권에선높임 말로 쓰이니까 그다 그래 넘어가고 그럼 가해, 가는 그러면 비가 표현인가, 평칭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아니네 가에도 높임 말로 쓰여요. 만화님을 한 문으로 이렇게 가로 쓰든답니다. 그럼 대치로 뜻을 보니까 가는 그다 좋은 뜻이야 대체 뭐 의미들이 고상호 가족 집안 문벌 지체 조정 전문가 정통한 사람 학자 학파 그래고 정리를 해보니까 백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공간이에요 물리적 공간이고 가는 정신적인 공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인데 백이라고 하면 은그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질적으로 그집 그럼 공간을 의미하고 가는 가문 뭐 이런 정신적이고 막 정신적인 분위기를 포함하어요 가정적이라고 하지 댁정이라고 하지 않잖아. 어? 가정환경 뭐 이런 식으로 어? 가는 정신적 공간을 의미해요. 그럼고 덱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의 집을 지칭해요. 그 그래서 그 남의 집을 지칭할 때 그걸 반말의 의미로 표현하면말니고 우리는 그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래서 댁을 그 남의 집으로 쓰면서 이걸 존칭하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근데 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자기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는. 근데 댁은 아까 그랬잖아요. 좋은 의미가 나쁜 의미가 섞여있어 아주 또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의미는 아니야 근데 가는 보니까 대체로 다 고상한 의미로만 쓰여요 높은 표현도 있었고요 유가도가는데 정통한 사람 학자 학파 이걸로 가라고 하잖아요 우리 생각해봐요 유가 도가 이렇게 도가철학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이가치파가 학파 의그 전문가를 의미하는 용어가 들어있어요 집가자에 이렇게 종합해보면 대하고 가가 뭐이 차별로 쓰이는지 난 모르겠어. 일단 댁은 좀 어쨌든 우리 그집그 문화에서 좀 남의 집으로 쓰니까 상대적으로 먼 거리감이고 가는 자기 집으로 관련된 용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감이죠. 그래도 처가는 가깝고 시댁은 먼가. <웃음> 또 웃기네요. 역시 대리사인 문화 같아. 그런가 봐. 어, 남자는 이제 처가에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 집이 내버린 거 가까운 게된 거야. 여전히 시댁은 뭔 집인가 봐. 아씨. 그래서 생각이 좀 재밌는 게 있다. 그러면 말대로 용어가 바뀌어서 시가라고 부르고 처가 집을 처댁이라고 불렀을 때는 과연 어떤 티집 짭일까? 티집 짭일까? 이렇게 예상을 해봐 해봐보니까 이렇게 하겠죠. 아니 시가는 같은 집안이고, 어? 처댁은 남의 집이냐? 어? 그래서 어, 여보, 왜 우리 집 똑같이 하지. 처댁은 어? 그래, 남의 집이라서 그렇게 어? 막 어, 똑같이 안 해주냐? 이렇고 어떤 트집을 잡을지 예상이래요 내 예상 트집 이럴 거 같아 왠지 그리고 집 택자가 알았잖아 나 좋은 듯, 나쁜 뜻 나쁜 뜻 같이 있다고 일본에서 우타쿠에 할때이 택자 써요 이 택자 어? 왜 뭐, 우리, 우리 차 어 신문계 땅은 나고 두께 반반 어? 삽질했는데 이때 <웃음> 삽질은 나쁜 의미가 아니었어뭐 어? 평화할 때는 중동시키는 게이렇 삽질을 표현하는 거 반공 북괴놈들이 어? 어? 위에 근한산치면서 서울을 이렇게 불바다 만들려고 계획이 있다면서 신문계사 뭐뿐 뭐, 아니라 티를 맨날 나왔어요음 근데 이게 나중에 다국민사기극이었다고 밝혀지죠 근데 난 이거 별로 분노조차 안 들어 너무 나중에 이게 밝혀지더라고 이미 전두환 나쁜 놈이 다 알고 나서 이렇게 니까 그런데 당시 토막공항 학자들은 이게 다 드라인 거를 알고 있었대요 이건 나중에 이제 관련한 뭐 그것이 알고 싶던가 뭐 이제는 말했다 그런 데서 나왔는데 토, 그때 토목공항 인터뷰하면서 어 이거 좀 아닌데 거기 상북한 상기 상북 지역에 뭐물 한다고 이게 어떻게 서울까지 물 받아야 되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 입을 다물고 있었죠 다 입을 다물고 있었대요. 어, 그러면서 뭐, 자기 뭐, 양심에 뭐, 죄책감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근 그때는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북한처럼 우리도 막 끌려가서 막 고문당하고 열락 두드려 맞고, 이렇게. 이건, 이게 뭐냐면 그때 그, 아마 그 1987인가? 그 영화 있잖아요. 그때 박중철 고문치사 사건 때담당의 떤그 의사 것만 이렇게 하는데 아주 의사하고 간호사니까 죄진모양 아주 무서운 분위기에서 막 이러고 있잖아 뭐 이때는 뭐 의사로 하더라도 찍수를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사회가 이런 분위기로요 그러니까 뭐 토막고장하지 너 어떻게 진실을 말하겠어 그리고 말을 한다도 내보내는 언론에도 있을 수가 없, 없었죠 근데 왜 지금도 학자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죠? 아니 그 이런 내용 이런거 관련해서 이게 차별이 아니다 어? 여자라서 뭐 비하되고 남자라서 뭐 교칭해 주는 거 아니다 어? 이런 내용을 왜그 어떤 국어학자도 일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사람들이 없어요? 어? 뭐 별로 뭐 국어 관심 없었던 야매보다도 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가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겁한 짓을 하고있죠 아니면 정말 멍청해요 그 사람들? 그래서 본인들도 국어 자칭 국어를 한다면서 그 용어가 아 차별적 언어다라고 다들 동조하고 있나봐요? 그래, 그래 그럼요 저는 시가 처댁으로 바꿔 부르는 거 대찬성해요 어. 왜냐면 여자들이 시댁이라 그래서 이렇게 자꾸 남의 집처럼 느끼나봐 그런데 여기서 좀그 외가친가도 또 걸고 넘어지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여성들 커뮤니티에 보면 근데 이거는 좀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신가라는게말 그대로 정말로 친할 친자고 외가는 밖가 외자거든요 일단 그... 외갓쪽은좀 거리감을 있는 용어를 썼는데 그래좀 생각을 해보면 외갓집의 추억은 어린 시절 누구나 다 남다를 겁니다 이건 이제 항상 이제 그 외할머니 댁에 가면은 그 이렇게 애기들 뭐 통통해서 살쪄갖고 나온다는 그런 뭐 뭐품 이런 거 내용품에 많이 나오고 그있죠 근데 서양도 그런가 봐요. 서양에도 애들 가면 이렇게 외할머니 이렇게 막 다리 휘어지게 차려 리 잡혀주게 온다 말외날비니말 그랬나요? 서양은 외할머니로 차면 나나는데 그랬나? 붙잡고 맞춰 날 그랬나? 이것도 이제 외할머니랑 그 손자가 아주 친근한 그 사진이. 제가 뭐 굳이 서양권에 내면 어느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문화권이나 그 친척 중에서는 외할머니가 가장 사랑을 주고 뭐 물론 이모도 뭐 사랑 하지만 사랑을 주고 정치적으로 외할머니한테 사랑을 주고 오히려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보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중이 친해 그왜 우리 모두가 외갓집의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는 외할머니의 사랑에서 기 is h a r 그래서 외 e Where money is harangue. Where m o 외 e y is harangue. Where money is harangue. w h 고 r e money is harangue. Where money is 외갓집은 정경집이된 되는 바로 그 외할머니 사랑 때문이요 그러니 뭐 외가 친가는 말이 있어도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우리 몇 백년이 몇 천년 우리 이렇게 썩 말이잖아요. 그 의미는 뭔지 몰라. 근데 물론 제가 이게 그 버블 엔지니어에서 어 언어가 갖는 그치이기다 이렇게 한 주제긴 하지만 이거는 그 할머니 사랑 때문에 그 외가 가는 거리감을 싹 없어버렸어. 요 요걸 요만에 제가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정치적 영역으로 시대 호칭이 넘어와서 국립극원에 드디어 정부와 여성부의 명을 받아 작년에 뭐 표준 언어 예절 뭔 개소리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조례에서 가정에서 의 호칭을 어, 처남 처제에 맞춰서 성평등에 도련님을 부남. 가시는 부재 보일 뭐 이런식으로 뭔 개소리야 바꾼 안을 내놨어 <웃음> 그러니 다들 뭐야 이거 굉장히 이런 쌩뚱맞은 표현을 뭐 누구한테 강요하면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준비하려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해당 페이지 정보가 없대 마치 없던 일처럼 싹 <웃음> 지워버렸어 검색도 안돼요 잘 물론 이렇게 개인 블로그가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하는게 있는데 정부안에서 내놓은 공식 호칭 없어졌어 사라졌어 없던 일로 했대 <웃음> 그랬대요 자 오늘의 한줄 요약 시댁 용어 철가 용어가 이상한게 아니고 이 나라가 이상하고 이 나라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좋아요와 구르, 구독을 누르시면